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내 남자친구가 요 내가 전화를 하면 잘 받기도 하고요 톡을 하면 답도 잘해요 그런데 영혼이 없는 듯 나를 대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면요 그게 나를 자꾸 서운하게 만들어서 내 남자친구를 좀더 적극적인 대화의 참여자로 만들어 보고 싶다면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연애 초반만큼은 아니지만 분명 내 남자친구가 나와 연락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또 잘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영 개운치 않단 말이죠 왜냐면 내 남자가 요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답하는 것들이 맞지 못한 형식적인 대답하는 걸로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 대답들을 듣는 나는 요 자꾸 마음이 서운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자친구에게 유도신문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내 남자친구는 요그유도신문에조차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거든요 결국 나 혼자만 애쓰고 있는 것 같고요 남자는 나에게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만 느끼게 되죠 우리 사람들은 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요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분명 해결을 하고 싶은 건 맞는데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한 것에는 요 분명히 원인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시죠? 근데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나와 내 남자친구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기보다는 남자의 변심으로 탓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. 물론 실제로 남자가 변심해놓고 시간을 질질 끄는 그런 놈들도 있기는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놈들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은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는 라 것도 저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 남자가 요 그런 믿을 수 없는 놈이라면 쓰레기 같은 놈이라면 더 믿고 말고 할것 없이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내 남자친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 남자친구가 그런 쓰레기가 아니라고 좋은 놈이 맞을 거라고 믿고 가는 게 우선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서 내가 해야 할 방법들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게 순서겠죠. 내 남자친구가 나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수다쟁이가 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요.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남자한테는 재미없는 이야기라서 그럴 거예요.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. 여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요. 남자들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대화 주제 안에서는 요 남자가 할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. 대화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수 있고요. 왜냐면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. 근데 사실 여성분들도 요 남자와 대화를 할때 이런 기분을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. 남자들의 주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이야기 안에서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. 그럼에도 요 여성분들은 이걸 또잘 맞춰주시는 편이에요. 아, 그래? 진짜? 와... 근데 요거 남자들도 하거든요. 그리고 남자들은 요거까지만 해요. 근데 여성분들은 요 그런 리액션을 참 잘해주는 성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뒤에 좀 덧붙여서 물어봐 주시잖아요. 그럼 그거 왜 그러는 거야? 와 되게 신기하다. 근데 남자들은 이런 리액션을 잘 못하거든요. 왜냐면 멋있어 보여야 되는데 내가 모자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. 여자보다 내가 너무 무식해 보이는 게 싫어서 그렇거든요. 근데 사실 여성분들 입장에서 남자가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오거나 모르는 티를 냈을 때 생각보다 좀 귀여워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. 어쩌면 남자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런데 그것을 좀 궁금해하거나 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귀엽단 말이죠. 근데 남자들은 요 그게 자격지심이 되고요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와 대화를 할 때는 요그 앞에서는 잘 티를 안 내요 모른다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하고요 혹시 모르는 게 나오면 빠르게 검색을 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이런 성향들이 남자들에게 조금 있다 보니까 여자들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남자들은 그 분야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약간 불편해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도 자기가 잘 아는, 남자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급 잘난 척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남자에게 익숙한 테마가 나타나면 요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신나서 줄줄줄 설명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남자가 나와 연락을 하면서 요 재미있게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는 나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내 남자가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여자인 내가 먼저 벽을 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자는 결국 자신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어 할 만한 이야기를 던져주면 신나한다는 건데요 여자 앞에서 자기가 잘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주제가 나타났을 땐 열심히 자기과시를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두 번째로 내 남자를 조금 더 수다쟁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남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의 주제로 던져줘 보세요 보통의 여성분들은 요 여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 이야기들을 남자에게 던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내 남자가 내 말에 귀 기울여 준다면요 여자인 나는 요내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다 보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여자 입장에서 들을 땐 그게 영 시원치 않게 들리겠죠. 근데 이게 남자 입장에서 보면 요 자기가 재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남자 스스로는 요 자기가 자기 여자를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라걸 본인은 느끼고 있단 말이죠. 대화 자체가 즐거워서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 주고 싶어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남자가 나에게 영혼 없는 듯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거나 애정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남자에게도 요 남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로 던져지면 재밌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 오빠 예전에 오빠 차안에서 들었던 노래인데 그 가수 노래랑 오빠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던데 그 노래 제목이 뭐지? 또는 내 친구가 그러는데 오빠 연예인 누구누구 닮았다더라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나도 예전부터 오빠가 그 사람 닮았다고 생각했었거든 이런 이야기가 주제로 던져지면요 남자는요 자신이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대화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보여온단 말이에요 물론 상당히 젠틀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들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어떤 반응을 보여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라도 그 사람은 기분은 분명히 좋아질 거니까 내가 손해볼 일은 없겠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남자는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궁금증을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런 주제가 나와야 대화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와의 대화에서 다른 주제들보다는 남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로 나와 졌을 때 조금 더 관심도 늘어나고요 재미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남자친구가 좀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적어도 이두 가지 방법을 한번 내 남자에게 사용해 본다면 내 남자친구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다쟁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원하는 마음 때문에 남자친구를 그냥 비난만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요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실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애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